네, 안녕하세요 저기 어이 이거 깨끗이 쳤어요. 어이 두개로 어이 나물 볶음을 좀 해볼까 해요. 소금을 조금만 이렇게 쳐서 살, 살짝 절거줘야 돼요. 살짝 절거줍니다. 양파를 조금만 넣어주고 볶으면 끓이 응. 색깔이 파래지지 음. 간단해도 좋네요 음. 어느정도 볶아지면 마늘 좀 넣어주고 파도 넣어주고 여기서 싱거우면 은 소금을 좀더 넣어도 되고 이거는 안 싱거워서 소금을 안 넣어요 이렇게 네. 참기름. 이게, 오이, 볶음, 나물이 완성이 됐습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, 이렇게 해서 또 먹는 반복, 반복도 있어요. 식당에서 이렇게, 바, 이게, 오이 볶음이 나왔는데요. 맛이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, 나도 이렇게 해봤네요. 오늘도 이렇게 감사합니다.